자 반갑습니다 각도게임들 어, 화작 해설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또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화작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어, 화작 같은 경우에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 비문학, 독서 지문이나 또는 문학 지문 그러니까 화법이나 언매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아그 독서, 문학, 언매를 잘 못해서 화작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야. 원매보다. 그렇기 위해서는 화작에서 안 틀리면서 빨리 풀어서 어, 지문, 한 지문, 두 지문을 더 읽고 세 문제를 더 많이 맞춰야 여러분이 화작을 선택한 의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화작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빨리 풀수 있는가 이런 문제 푸는 방식에 집중하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화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을 읽습니다. 여태까지는 질문을다 보고 문제를 봤다면 화법 같은 경우에 장문 말고 화법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를 보고 질문을 보면 은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35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좀 어렵겠죠 자이 선택지를 잘 보세요 선택지를 그 독서 지문과는 달리 선택지를 다 기억할 수 있어 화법 같은 경우에는 자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청에 따라 요청 청중의 요청 그럼 청중의 어떤 질문이나 의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추가로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어 자신의 경험을 활용했다 그러면 경험을 활용했는지 또 살펴보면 될 거고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다, 다양한 사례 제시했는지 그리고 청중의 잘못된 이해가 있는지 그럼 청중의 잘못된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질문이 오고 가야겠죠 이걸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면 어 마지막쯤에 질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4번, 5번이 조금 겹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기억하고 바로 질문을 봅시다 자 먼저 순서를 앞에 제시했는지 그럼 이건 1문단에 있겠죠 광고창을 닫아낼 때 OX버튼 중 X를 누르게 될 텐데 X버튼을 또 다른 광고창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이 앱을 사용할 때제 의도와 달리 어, 광고창을 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십니까? 해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거 답은 3번이 되겠죠. 푸는데 몇초 걸렸습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풀었죠. 음,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는데 항상 그냥 화작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부분에 순서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크패턴에 속은 것입니다 해서 지금부터 다크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이 부분이 틀렸죠 맞죠 자 그리고 어, 슝 봅니다 그래서 속임수 유형은 이용자 쉽게 선택 다른 것을 하,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앱에 가입하려 할때 다른 앱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광고로 연결되는 것이 이해당합니다 해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앞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저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신 것이 어 속임수 유형에 해당한다 근데 여러 사례를 제시했는데 청중의 잘못된 이해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지는 않다고 볼수 있죠 자 강요 유형은 여러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앱 설계자의 의도대로 선택하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해지 버튼을 누르며 혜택을 모두 포기할 것인가요? 해서 해지를 못하게 하고 하는 강요 유형에 해당합니다. 주의분산 유형, 탐색 조작 유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국 소비자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그 추가적인 내용은 찾아보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질문이 여태까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질문을 주고받다 이것도 틀렸겠죠 정보를 추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중 요청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 그래서 끝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리고 3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 메모이다 기 기흥 미음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력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사실 36번 여기까지 다 읽고 문제를 풀면 됐었습니다 자기 기흥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발표다 발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혔습니까? 출처 출처 어디서 밝혔습니까? 출처가 슝 보면은 자 여기 어 소비자원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서 출처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출처죠. 그래서 이런 걸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교실에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가면 시각자료 이걸 찾으면 되죠. 시각자료 그래서 시각자료 정보 효과를 높인다 할수 있고 그다음 총중 이해를 돕기 위해 다크패턴의 개념 여기 다크패턴이란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우리말로 된건 눈속임 설계라고 해서 쫙 나오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유형을 소개하는데 피해자 경험 자 유형 광유 유형 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앞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저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해 가지고 경우을 활용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발표 시간을 고려해 다크 패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도시화한 자료가 뭡니까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럼 시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시각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어, 주의를 기달,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각 자료를 제시했다면 이게 맞겠죠 자 그리고 정통, 정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어, 첫 번째 질문에서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전혀 상관없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고 학생을 그동안 몰랐던 다크패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 다크패턴은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 조사해봐야겠다 해서 궁금한 점을 더 조사해봐야겠다 맞죠? 학생 이 무료 앱을 설치했는데 원하지 않던 앱도 함께 설치되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어? 속임수 유형에 대한 발표 내용이 정확한지도 자세히 해봤는데 내가 알아본 것과 내용이 일치해서 신뢰감이 들었어 해가지고 속임수 유형이 정확한지 평가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학생 3. 다크 패턴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알게 돼서 유익했어 지금 내 휴대전화에 있는 앱도 다크 패턴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해가지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학생 1과 3은 얻은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맞죠? 유익하다. 유익하다. 그리고 되게 좋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이겠죠. 자, 근데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서 들은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사실과 의견. 아닙니다.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해 있다.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어그 그, 글에 제시된 사실은 뭐 조사 내용 중에 97%에서 한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사실이겠죠. 그리고 의견은 어 의견은 자율성을 침해받 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소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제시를 해야만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할 수 구분하면서 듣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 화장 문, 화법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화법 문제가 나오고 주로 발표입니다 발표 주로 발표 또는 연설 강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번 36번을 읽고 지문을 읽으면 착착착 바로 나오고 그리고 37번은 지문을 읽지 않아도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다 읽었지만 사실 지문을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어, 스캔하듯이 스캔하듯이 흉흉흉 부분 부분만 읽으면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어, 첫 번째 화작의 첫 번째 화법 문제였습니다 어, 이상입니다.